전 패드예요. 뭐 하려고? 이거 어떻게 세상 굴러가는지도 봐야 되고 세상이 안 굴러가는데 어떻게 봐요. 진짜 생각이 없구나 진짜로. 세상이 안 굴러가는데 어떻게 보냐고? 뉴스 같은 거볼수 있지. 야! 뉴스는 그냥 그냥 생겨? 뉴스가 AI야? 아 그럼 님뭐 갖고 왔는요 얘기해봐요. 저로봇잭니 친새끼 아니에요 이거? <웃음> 여러분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지구가 멸망하면 어떤 아이템 3개를 하루 전날 챙길 거냐 갖고 오셨나요? 네. 도대체 어디 갖고 왔어요? 주머니에 있어요. 아 그래요? 다 입고 온줄 알았죠. <웃음> 저는 약간 그런 상상을 자면서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희망편이랑 절망편이 있어요. 그두개다 챙겨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아니, 왜냐면, 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멸망을 하잖아요. 나는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죽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후레쉬도 필요하고, 노래도 좀 뮤직 트 틀으면서 댄스 댄스도 하고, 그러려고 당신은요? 왜 핸드폰? 저는, 일단은, 이거 죽는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것 같진 않고요. 저는 그냥, 일단은 그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이제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때 찍어, 찍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안 보잖아요. 보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하면서도 죽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서, 그래도 나가 어땠니? 나그 어떤 사람이었니? 약간 이게 물어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 강아지 <웃음> 목걸인데요 저희 집 강아지 챙겨야죠.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사람스러울 수가 있지. 어, 강아지가 뭘 하겠어. 안고 달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웃음> 얘네가 여러분? 뭘 알겠어요. 자 저는 또 줍니다, 술. 전 휴대폰이에요. 술이 다양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어디 다쳤어. 소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너무 괴롭다, 내가. 그럼 술로 잠깐 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한 병이 아니라 엄청 센 술. 진짜 엄청 센 술을 한 박스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항상 그 결론은 그거였어. 일단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를 한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이 네명이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자고 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에요. 사실 소주 한 병이 이게 소주라기보다는 술을 망창 마시면 은 아. 하루만 넘기는 게 아니라 한 이틀 가요 수치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정신이 없단 말이야 응. 그래서 3일 정도는 뭐안 먹고 그냥 버틸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일단 소주예요 고통받을 바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겠다 자키 아. <웃음> 오토바이 이동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웃음> 차를 테리 태우고 이제 나가야죠. 차로 이제 정부을 돌면서 테리랑 여행할 건데요. 굳이 나가야 된다면 차보다 오토바이가 낫지 않겠어요? 아니 오토바이 길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 머리도 못 가는 거 그거 무, 어떡하라고요. 그 뒤에 고양이 태우고 가려고요? 고양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징 하면서 아아내여줘요 아아! 주인님! 아아! 내려줘요! 한다고 누르셔 봐, 누르셔 봐. 고양이 누르셔봐. 가방 누르셔봐. 있어요. 누르 <웃음> 진짜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어디 누르한테 그뜬 몸뚱아리를 붙여요. 봐봐요. 다리 대교를 건너고 있어요. 차가 막혀요. 그럼 그 대교 부러지는 거 그대로 기다리면서 죽어야 돼요. 전그 사이를 갈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또 어. 인정? 거의 어떻게 넘어가? 차도 못 넘어가? 오토바이도 못 넘어가지 거의 그님 기다리고 있을 때난진지에 넘었다고요 우선은 제거 오토바이 자체가 연비가 너무 좋아서 기름, 주유소만 지나가도 금방 지나가요 어. 야 차도 연비 좋아 한 20% 나오는 차도 많아 그럼 그거 타세요 님은 네 오토바이로 뭐 하실 건가요? 전 집에 있을 건데요? <웃음> 어, 가까운 가까운데 편의점 같은데 털로 가야돼요 저는 전 노트입니다. 전는 차키입니다. 전 그냥 음. 이어져요. 행동이. 그 빨리 엄마 아빠를 보러 가겠다는 <웃음> 뜻으로 차키를 가지고 왔어요. 아, 뭐. 통신이 끊겨도 내 차는 운행은 될거 아니야.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 그쵸. 그치, 그쵸. 그치. 어, 태국까지갈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차키. 저는 혼자 있다는 가정을 할게요. 벙그에 음. 굉장히 심심해요. 음. 그래서 오늘 뭐 있었는지 일단 일기를 씁니다. 음. 근데 이게 빅비쳐요딱 제가 일기를 쓰면 은 이게 만약에 한 50년 이후에 정상이 됐다. 제 일기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근데 그저 네, 그 저는 미래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덜 심심해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마, 말씀드렸는데 이게 블루투스 헤드셋이에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음. 그런 자연 소리들 있잖아요. 뭐 새가 지저귀는 음. 소리라든가 뭐 바다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듣고 그리고 녹음을 할 거예요. 제, 저는 멸망하고 나서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서. 난전 멸망하기 전에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죠. 저는 약간 좀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네. 멸망하고 나서 네. 그 일주일 동안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챙겼어요. 저는 무기. 저는 그냥 일단 이걸로 갖고 왔는데 뭐냐면 타캡슐이에요 지구가 멸망했을 때 이제 남아있지 않은 자연 소리를 녹음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 묻어놓는 거죠. 우리 후손에게 지구의 이런 생물들과 네. 이런 소리들이 있었다. 하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음, 남겨놓을 것 같아요. 음, 음. 이세 개입니다. 저는 저는 일단 라면이 한정도 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기로 뭐 나무를 자라서 나무를 먹거나 뭐 없으면 은뭐 살아있는 생물이 아무거나 먹거나 음. 또 누군가 나한테 위험을 가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걸도 혹시 몰 음. 나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데 왜 하필 무기가 가위였나요? 들고 오기엔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 지하철 타고 칼 들고 오기 좀무서웠죠요가방에 놓고 다니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그냥 가방에 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가위로 어 근데 조용히 가위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죽일 수는 있지만 상대방들은 네. 더 휘황찬란한 무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다가오기 전에 그냥 총으로 쏴버린다던가 총이 어딨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살아남을 것 같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와요 여기까지 나 우리 사람들만 상대하는 거야 전 없어요 이제 <웃음> 그냥 죽은 거야? 부모 죽을 거야? <웃음> 아네 저는 그냥 부모님을 만났다 제 목적을 달성했어요 저는 끝났어요 거기서 여기 이제 죽은 사람 <웃음> 네, 저는 이제 벽에 똥칠하는 이제 희망 루트예요 일단 칼이라 뒀는데 좀 리치가 긴좀긴칼 그리고 제 주먹입니다 제가 양양고등학교 출신으로 제가 유명했어요 왼 주먹은 수면제 오른 주먹은 황천길이에요 <웃음> 근데 이게 좀 사거리가 짧으니까 복으로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흉기가 엄청 중요해요. 재난 영화 보면은 누가 내집 쳐들어와서 막 물건 훔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지킬 수단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흉기로 내 몸을 지킨다. 전 패드야. 뭐하려고 음악 듣게요. 약간 에어팟 생각을 해봤는데. 에어팟만 있으면 못 듣잖아요. 뭐 다른, 다른 사람꺼 페어링 해야 돼가지고 저는 차라리 제 아이패드 그리고 어떻게 세상 굴러가는지도 봐야 되고 세상이 안 굴러가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생각이 없구나 진짜로. <웃음> 어떻게 세상이.. 생각이란 없구나. 게 없구나 너.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는지? 너 자네 오늘 내가 고그가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겠다. 야 세상이 안 굴러가는데 어떻게 보냐고? 뉴스 같은 거볼수 있지. 아니 씨 뉴스.. 야! 뉴스는 그냥, 그냥 생겨? 뉴스가 AI야? 어? 사람다 뭐야? 이거 거잖아아그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얘기해봐 저이 친새끼 아니에요? 이거 <웃음> 야야야 왠지 알아? 혹시 모르니까 막 이게 차 안에 듣고 여성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종족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을은왜 태어났어? 이 새끼는 진짜 생각 머리가 야! 썩 빠졌어요. 사람은 왜 태어났어? 야 사람도 구별을 할줄 알아야죠. 아무랑도 아무랑이랑 다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아니, 이봐 이거 따리다니까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아무랑 해야죠. 아무 아무랑이 아무랑이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내가 한마디만 할게. 어 해보세요. 자 인류가 망했어요. 근데 그 여자도 인류가 마음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이 뭐 생겼나겠어. 종족 번식을 해야겠다. 미친 새끼 아니에요?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당연한 거야. 야, 사람은 왜 태어났어? 종족 번식하려고 태어났어. 동물은 왜 있어? 종족 번식하려고. 꽃도 왜 피워? 종족 번식하려고. 그걸 왜 네가 하냐고요. 그건 누가 하냐고, 내 밖에 없는데. 너 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존나 많죠. 근데 사람 다 없다니까요. 근데 님이 종족 번식하고서 그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데요? 이 아이패드 왜 있는데? 노래 들려고아 <웃음> <웃음> <웃음> 어쩌라고요. 야 차라리 내가 현실적이야. 뭘 현실적이에요. 뭐 쓸데없이 당신 버, 종족을 번식을 해요. 당신은 지구 멸망해, 지구가 멸망 지구 종말이 돼서 당신이 대표로 종족 번식을 한다 이거네요. 나밖에 없는데 그럼 대표로 해야 지금. 그럼 그 다른 여자분이 안 남아있으면 누구랑 할 건데. 여자가 없어 그러면. 그럼 이걸로 기분 좋게 해 혼자.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러브젤인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때까지 호모, 에렉토스, 사피엔스 다, 다 하면서 어 이때까지 어떻게 왔냐고 다 진화한 거잖아. 그럼 거기 사람들이 또러브젤 썼어요? 그거 아니지. 이거 그런가? 현대 문물이니까 가져오는 거야 내가. 그리고 러브젤로 잘안 열리는 열쇠 이런 거 구워가지고 풀고 그건 괜찮네요. <웃음> 맞죠? 윤활제 <웃음> 칼 <웃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리털좀 엉키면 뿌려주고 <웃음> 이걸로요? 아 미친놈이네. <웃음> 이제 여태까지 저는 희망편이었어요. 나 어. 이상을 못 버티겠다 어. 하는 이제 절망편 아니었습니다. 술을 왕창 마시고 아. 펑크 안에 번개탄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냥 아.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자살루트자살루트죠 네, 아니 근데 음. 뭐 핸드폰으로 후손들한테 남기는 건또 생각이 같네요. 아그렇죠그렇죠 그건 그쵸. 진짜 중요하죠.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느낌으로 가봤어요 아, 그쵸, 저는 그쵸, 그쵸. 컨셉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았던 거가 있다는 걸또 알면 되게 놀라워할 음. 거고 음. 또 그런 게 있다고 있었다고 또 생각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음. 또 변형을 일으켜서 음. 뭐잘 살아갈 것 같기 음. 때문에 약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네요 네. 성격이 다 나오죠 여러분. 네. 자 위도랑 저랑 생각은 비슷해요. 음. 그 동물들을 한 말에 데리고 가고요. 음. 그리고 이동 수단 데리고 가고요. 맞아요. 취미 수단. 한 동적 번식의 목적이고, 네. 그는 글쓰는게 목적이니까 가져가는 거죠. 이제 이런 거좀 찾아봤어요. 음. 찾아보다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핵, 두 번째가 환경 오염 때문에 막 식량난으로 인해서 막 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 이런 맞아. 거였는데 사실 조금씩은 음. 준비해두지 않나. <웃음> 좀 깨끗하게 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맞아. 좀 착하게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까지.